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와서 이거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서 이번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뭐였지? 뭔가 아이스크림 시리즈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몇 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메모지. 메모지가 진짜 귀엽죠? 이거는 세워서 사용하는 메모지고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뜯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책상 위에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메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곰돌이 메모지에 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입을 그리던가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려고 사왔고 이거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 그러면 그 다음은 펜 아이스크림 트럭이 이렇게 있는 펜인데 보여드릴게요 0.7mm 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0.7mm 펜은좀 굵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너무 귀여워서 한번 구매해 봤어요 이것도 가격은 천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곰돌이 포스트잇에 입을 그리면 그날의 기분? 이런 거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좀 슬픈 표정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슬픈 표정. 아 재밌다. 너무 귀여운데? 다른 것도 하나 해볼게요. 놀란 표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메모지예요. 엄청 귀엽죠? 메모지인데, 제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두 종류를 샀어요. 찍어서 보여드리면. 어머나? 아, 이게. 떡매도 아니고 포스트잇도 아니고 그냥 낱개 메모지예요. 오, 특이하네. 종이 재질은 좀 두꺼운 종이 재질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럼 이것도 낱개들이겠죠? 이거 포스트잇인 줄 알았는데 포스트잇이 아니네. 어 이것도 낱개들이로 이거는 아이스크림 트럭 메모지 얘도 종이 재질은 좀 빳빳하고 두꺼운 재질이에요 이거는 약간 종이 재질이 두꺼워서 네임텍 이런 거 만들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네 그럼 제가 따로 고무줄로 묶어둘게요 묶어두고 그다음은 마스킹 테이프 제가 갔을 때 마스킹 테이프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구매했어요. 총네가지 마스킹 테이프가 들어있고 확실히 마테는 붙여봐야지 예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과하지 않고 튀지도 않고 약간 여름 느낌도 나고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메모패드예요. 메모패드고 이거 비슷한 디자인으로 다른 제품이 하나 더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구매했습니다. 뜯어보면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하지? 이걸 클립보드라고 하나요? 맞나? 응 맞다. 클립보드 작은 사이즈의 클립보드랑 메모지 메모지인데 영수증 형태의 메모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영수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간이 영수증. 그이 메모 패드가 클립보드? 이 클립보드가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여기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는 이건 조금 에러 같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는 뗄게요. 위에이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쁘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다이소에 가서 아이스크림 시리즈를 총 다섯 가지로 구... 아니 여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를 구매를 했고 공투까지 합해서 총 금액은 6,100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네, 상품 코드도 보시는 게 구매하시는데 조금 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영수증은 따로 하나 찍어가지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다이소의 새로운 시리즈 아이스크림 시리즈를 같이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립보드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곰돌이도 너무 귀엽고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 안녕 빠이.